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제가 오랜만에 또 청진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건? 청진기를 사실 제가 뭐 다른 사람뭐 가슴에 대고 뭐 소리들을 모이는 뭐건 없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요. 음. 해서 음. 녹음해온 사람, 스마트폰 녹음해온 사람을 음. 여기다 터 대고 들었더니 숨소리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골 소리만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들었잖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코를 안 고는 코골이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말이 웃기긴하다. 코골이 아니, 소리가 어, 작거나 작은 호흡 장애인데 음, 음. 코골이 소리가 안 나는 호흡곤란 환자죠. 네네 네. 저호흡이나. 어. 환자나, 환자는 아니죠. 아. 어. 환자는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이 환자고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환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숨, 숨... 숨을 잘못 쉬는 음. 환자는 아니고 음. 호흡곤란 네, 현상이 스님? 있는 음, 음. 사람들의 음. 녹음은 음. 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귀에다 대고 막 불어도 잘안 들렸는데 음. 음. 아 이걸 갖고 음.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아딱 들더니, 헉! 숨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 진짜 그 초침을 가졌을 때. 이 소리보다 더 작은 숨소리가 들리면서. 청진기로. 응. 아, 그래서, 역시 소리는 청진기다. 아 음. 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어. 해결해보자. 어. 그래서 청진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청진기를 또 가지고 또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셨구나. 네. 그럼 더잘 들리는구나. 저의 심장 소리를 들 <웃음> <웃음> 자기 눈 자기가 까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네요. 완전. <웃음> 아니, 자기 심장 소리를 듣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아. 뭐. 그리고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심장이 어디 갔지? 먼저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심장이 어디 갔는지 그렇구나. 아니 조금 더 들어 가야지 그게 옷 위로 하고는 잘안 들리나 보죠? 어, 다음에 조용할 때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